<웃음> 하... 안녕하세요 흔한 공구생 인처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의 이름은 쓸데없이 빛나는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굉장히 쓸데없지만 빛나게 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작품은 빛나는 삽입니다 가시죠 오늘은 동사즈은 양파를 주우러 왔습니다. 끝. <웃음> 사볼게. 콕. 어, 양파. 양파가. 왜 <웃음> 그래? 양파를 깼습니다. <웃음> 야 이건 아닌 거 같아.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양파즙 이케이올려이말이거이거은이 말은 이 말은 이말올파즙은이 말은 이 말은 이 소스를 내가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다